염날 아침 사람들은 눈길 위에 쓰러져 있는 성냥팔이 소녀를 발견했어요. 그 옆에는 다 타버린 성냥개비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지요. 성냥 불로 몸을 녹이려고 했나봐요. 아유.